슈퍼차저는 출력을 높여주는 과급기의 종류 중 하나로 엔진일을 사용하는 터보 차저와 달리 별도의 윤활유를 사용합니다 보통 10만키로 전후 차량을 많이 접하는데 대부분 오일이 없는 상태로 입고 되죠 펜을 이용해 엔진룸을 식혀준 후 작업을 시작합니다 슈퍼차저와 연결된 각종 커넥터와 파이프, 냉각수 호스, 구동벨트 등을 탈거합니다 커넥터 및 호스는 탈거 전 마킹을 해 구분해주고요 고정 노트를 탈거합니다 2인 1조로 슈퍼차저를 드러냅니다 흡음제를 제거해 주고요 드레인 플러그를 개방해 슈퍼차저 오일을 드레인합니다 역시 한 방울도 나오지 않습니다 10만키로 전후 차량들은 대부분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신유를 주입합니다 신품 브리드 어댑터와 드레인 플러그의 모습입니다 플러그의 경우 고무 실링과 함께 패키징되어 있습니다 플러그를 손으로 돌려준 후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정확하게 체결합니다 수냉 쿨러핀과스로트 바디 그리고 흡기 플랜 모두 카본이 많이 쌓여있어 전용 세정제를 이용해 클리닝합니다 클리닝이 끝났으면 신품 어답터를 장착 후 흡음제를 깔아줍니다. 슈퍼차저를 장착하고요. 토크렌치를 이용해 고정 너트를 토크색을 합니다. 분해 역순 조립을 진행하고요. 규격에 맞는 냉각수를 보충합니다. 시동을 켜 유온을 올려준 후 전원 진단기를 이용해 어댑테이션을 시작합니다 엔진음 클리닝을 비롯해 시온전을 다녀온 후 냉각수 레벨 및 고장 코드 여부를 확인하면 모든 작업은 종료합니다 깨끗합니다